야 얘들아 여기서 물파리 걸리면 죽는 네, 거야. 그래. 샤워실이죠. 네. 네. 어떤 데 네. 네, 샤워실입니다. 진입이 아니 여러분 여기서 세차하시면 돼요. 어, 세차하면 되겠다. 빰빰빰빰 물파리 물파리 물파리 물파리 또 또. 민규야 <웃음> <웃음> 달려. 뭐야 뭐야. 야 물파리. 아, 아, 아, 아, 우리 빠. 아, <웃음> 야, 끝나다 끝났다고! 어. 야! 아, 너아안들어가 안 야, 지금! 야, 그냥 너다안 먹어도 돼! 야, 심지어! 같은 가 왜, 쟤 쟤! 얘 뭐야? 오케이. 오케이. 아, 아. 와, 미쳤다. 아. <목소리도> 야 아이템 아이템+ 아이템 아이템! 야야물물물 불써 불써 불부불부 불써 불 여기 물좀아 여기 물좀 주세요 아! 택시 드라이버 아유마자부활전네자 그럼 첫 번째로 누가 나가실까요? Uh, 나갈게 수고동복면동명면 3라운드! 하 깊은 너의 빈처리 무서워 시작! 자이 그렇지 그렇지! 이, 이, 옆, 옆에서 피칭 안 돼요 옆에서 어, 안 우리, 우리 조회하고 있을게 옆에서 말하면 안돼 형아 어, 너 혹시 어, 웃고 어. 있어? 밤에 이거 보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 텅이 나가네. 나가네 홀로 Turn right 그냥 나가세요 형 <웃음> <가라>. 여기. 그렇지! 형이 <웃음> <웃음> <아니, 웃음> 다안 하고 벗세요 사기 쳐도 돼? 어떻게 사기치곤? 어, 말안 해도 사기치잖아 <목이> <목이> 형 인생 왜 이렇게 사기치는 거야? <웃음> 재밌잖아! 왜 이렇게 인생을 사기쳐? 해봐 뭐 보여줘요 안도줄게 어, 해봐 진짜 <목이> 아, 이 가만히 있자 없어 나단다 1점, 1점. <웃음> 자 승관이 하면 도전한다 나는 안 건들고 안, 안 건들고 오케이 어, 시작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응?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응? <웃음> 안 건들고 어떻게 가? 응? <웃음> 아, 어, 3점, 3점, 3점, 3점, 3점 점점 3점 점점 3점 점 엉덩이 <안 웃음> 아앞니엠마너는너 인생 사기 쳐도 안 되네 정신까지 야 명언 재조기네 팩폭 재조기야 팩폭 재조기 맞아 도깨세 맞아 도깨비! 맞아, 도깨비. 진짜... 자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불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자세 얘들아 나 부스터, 야나 부스터라니까. 야 너무한 거아니아아거아 부스터 아무도아아러아어아아아아 뭐야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야, 뭐야. 뭐야. 아. 그래도 난아아야아아아아아아배아아아아아아 <목소리> 너무가 아니야? 와! 와! 아야와아이렇좋 아, 말했어 이렇게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 돼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와! 좋아 으 아, 물팔이 누구야! 아! 자 다음 손님 다음 손님 불쌍 불쌍 불쌍 불쌍 불쌍 가자 얘들아! 한 번만 밀어줘! 음. 안 돼! 음. 자, 군수야, 손님 왔다, 손님, 손님 가을 준비. 군수 아, <웃음> 미안해, 어쩔 수 없다, 야, 이거. <웃음> 야. 자, 잠깐만요, 잠깐만요. 또물이야 아, 바리게이트, 바리게이트. 바리게이... 아, 얘 뭐야? 나, 나 운영자. <웃음> <웃음> 마지막! 1등은! <오. 웃음> 자, 마지막! <웃음> 3 아 이게, 형 이게 벌칙 아니에요? <웃음> 야, 어, 야, 이게 뭐야? 이게 벌칙이야! 아아아아아아아아 지금 이제 모나주기, 릴레이 개주죠? 네. 작거 네, 네, 개주. 나와볼까요? 이 간다, 간다, 간다, 갈려, 갈려. 간다, 간다. 야, 이거, 이이이 아, 아르게이트, 아르게이트. 우주산, 우주산, 주산 어, 뭐야, 얘들아 괜찮아, 없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보이세요, 아, 여러분? 여불받 네, 아, 옆 아, 불파리가 아, 아, 아, 안 걸리네? 불파리, 불파리. 와, 뭐야, 파리 공포. 간다 렛츠고, 렛츠고. 오뭐 아니 왜요 요긴 두 개밖에 없을까? 야요무파르다 <목소리> 아니지 아니지. 아니지 그거 는 거야 거 아니지. 빨리 빨리 빨리. <목소리> 아니야 준아. 보두나. 빨리 빨리. 잡아봐 잡아봐. 물파리야 저 유리해. 시 맞는 맞 아니야. 반복할 때. 이게 옛날에 물파리다. 빨어져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아, 아, 아, 아, 떨어져. 떨어져. 떨어져. 떨어져. 떨어져. 떨어져. 야 이거 진공이 있을 거야 너네? 아유, 아유 진짜. 아 야, 맞죠? 아 그만해. 지바, 생쟁가자 우리랑 그만해. 거기, 경쟁할게. 안 돼, 안 돼, 인자라 아유, 지 빨리, 빨리. 아유, 아, 아 맞아. 아아아아아 야 명호 반칙! 응. 명호 반칙다! 명호 반칙! 1, 2, 3등이 나왔습니다 우! 네. 우! 네, 아. 일단 3등 네. 에스쿱스 2등 도시!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구+ 두 저한테는 사실 제 허벅지로 인해서 너무 쉬운 경기들밖에 없어서 2등의 소감도 들어구 두구+ 들어보셔요 아, <웃음> 들어 들어보셔요 들어 제가 마지막 경기 때 부스터만 썼썼었더라도 아, 예. 아, 지금 부스터는 제가... 몇 번을 말하는지 네. 모르겠어요 네, 1등이었는데 자, 3등, 3등. 아, 3등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. 3등은 없고요 아, 자, 3등은 3초 드리겠습니다 아, 저런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승에 다 3등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, 예스 저희가 다한 한 팀이에요 지금 맞아요 맞아요 부스터가 있었습니다 자 글로벌즈가 세체하게됐습니야 울고인다 글로벌 다 어, 글로벌즈다 아, 글로벌즈 글로벌 야 준아 너도 해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케이,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항상 잘하고요 아, 됐습니다. 거의 세븐틴